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도 손가락이 딸깍딸깍 거리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키나이프 시술의 장점 그리고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장점이 많은 기술입니다 장점은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회복할 때 고통이 최소화 되고 부분 마취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장점도 많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한계를 넘을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단점이 많지 않고 장점만 있는 수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로 가능한 것만 살살하고 나머지 어렵고 힘든 것들은 절개 수술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하키나이프는 부분 마취가 장점이지만 무서워서 수면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키나이프의 장점을 모든 환자에게 다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하키나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 시술에 대해서 하키나이프는 한계가 존재 했었다 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한계가 거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분은 어, 5단계 환자 심한 분입니다 시술 후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 쪽에 신기하죠 여러분이 직접 보고 계신 이 장면은 기적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시술 후에 보면 끝마디가 약간 덜 구부러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시술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릴 때 끝마디를 다쳐서 끝관절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움직이는 겁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한 분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수면 마취로 환자의 3,4,5번 손가락을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손가락 3개를 시술하는데 수면을 해서 환자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입니다 3,4번은 5단계에 매우 심한 상태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3단계였습니다 시술 전 영상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구부려도 잘안 구부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영상을 보면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이 잘 구부러집니다 수동적으로 이 영상을 하키나이프에 관련이 있는 분이 혹시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수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부려 보면 알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줄이 다 풀어진 것을 하키나이프로다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지금 하는 이 장면은 그냥 확인을 한번더해 보는 보조적 확인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손가락 3,4,5번을 절개로 수술한다면 이렇게 절개가 크게 됩니다 쭉 여러개의 손가락을 기존의 절개법으로 수술해 버린다면 환자는 상처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회복이 몇 개월 걸려서 그동안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재발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이 환자는 세개의 손가락을 수술하고 나서 2-3주 만에 잘 회복이 되고 상처도 뭐 며칠 만에 딱안물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엄지손가락, 방아쇠손가락 환자인데요 이 수술도 환자의 도움 없이 수면마취로 진행했습니다 이분도 시술 전에 수동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구부러지는 것과 펴지는 것이 다안 됩니다 시술 후에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을 볼수 있죠 네 번째 영상입니다 엄지손가락 환자인데요. 이분은 3단계 환자인데, 즉 딸깍딸깍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인데, 더 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되긴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펼 때도 힘든 상황입니다. 시술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잘 움직이죠. 부분 마취로 외래 당일 시행한 분입니다. 다섯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증상의 환자입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했는데요 이분은 구부렸다가 잠깐 걸리는 증상으로 보면 3단계인 거 같지만 손가락이 펴지는 모양을 보면 다안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가락이 다안 펴지고 다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5단계이죠 시술 후 상태를 보시면 피가 전혀 나지 않죠 어, 이걸 새삼 말씀드린다면 제가 수술방에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출혈로 시술을 많이 합니다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보이지 않고 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또 빠릅니다 시술 후에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구부려도 그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눌러서 더 구부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술은 완벽히 잘 됐고요 상처도 보이지 않고 정말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음파를 보고 하키나이프를 한다 또 초음파를 보고 바늘로 시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어, 기술이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잘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주장일 뿐이죠 여전히 힘줄과 힘줄 주위의 자세한 상태의 파악은 초음파로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심한 환자 할 수가 없고요 재발한 환자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무런 감각도 없고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 기술이 없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이 심줄도잘 보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술의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죠 털보 의사는 이런 중요한 말을 근거 없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털보 의사는 초음파를 아주 잘 보는 의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초음파를 잘 봅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에 대해서 초음파를 많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술을 해 보고 안전도를 평가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털보 의사가 그동안 이렇게 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하는 하키나이프는 아무리 어려운 환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환자, 활차가 너무 두꺼워져서 일반적인 시술로는 절개할 수 없는 환자도 가능하고요.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침도 맞고 여태껏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줄 주위에 유착이 너무 심한 환자도 가능하고요. 손이 굉장히 작은 사람도 가능하고 손이 두꺼운 사람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 이런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큰 사람도 가능하고요 재발한 환자 가능합니다 이런 저런 잡다한 시술 후에 재발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가능하고요 전통적인 절개 수술 후에 재발한 사람 가능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환자도 예전에는 일정 비율로 재발 한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재발 비율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한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재발한 환자들은 하키나이프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는 하키나이프 시술로 불안전하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발 환자도 거의 다 가능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엄지손가락 시술 이쪽은 방향도 어렵고 신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힘줄이 지나가는 방향도 다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하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도 다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이 예전에 진짜 살짝 한번 있었는데요 딱한 케이스 있었는데 그 분은 환자가 협조가 너무 안돼 가지고 제가 꽉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도중에 손을 너무 확 잡아채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신경 손상이 딱한분 있었습니다 그 분은 협조가 안 돼도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예외라고 보면 그 분을 제외하고는 단한 케이스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하키나이프는 부분마취가 기본인 시술입니다. 부분마취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죠. 그렇지만 부분마취를 어려워하는 분들, 통증이 너무 무서운 분들 이제는 수면으로 가능해집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쪽은요. 감각이 민감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때도 굉장히 아프고 마취 주사 맞을 때도 굉장히 아픕니다 마취 주사는 일반적인 주사보다 더 아픕니다 마취약이 아파요 이제는 수면이나 전신 마취가 가능해져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때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할 때도 고통 전혀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키나이프가 수면이나 전신마취로 가능하다는 것은 환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서야 하키나이프 기술이 그 자체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키나이프를 덜어 한다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키나이프를 기존에 제가 10년 전부터 하던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하는 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 만큼이라도 하는 데가 잘 없기도 하지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그런 병원에서 시행하는 하키나이프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술들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털보 의사가 하는 시술은 이런 한계를 넘어간 것이고요 다른 곳은 한계가 아직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의 상태가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주사나 약물 그런 걸로 안 된다 내가 너무 심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그런 시술을 받을 것인지 전통적인 절개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시술보다는 수술이 덜 위험하고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술을 어설프게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수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력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이렇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키나이프가 뭔가 좀덜될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한테 항상 설명을 하고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키나이프 이런 내용들은 비밀도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하키나이프의 그런 수준 일반적인 수준 그리고 일반적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저런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지금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처럼 선물 같은 그리고 어떤 그 행운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털보이사 였습니다